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금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연준에서 빅스텝으로 추가 인상을 시사했었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는 또 금리를 어떻게 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최근의 이슈가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는 1% 인하할 것이다. 아주 대대적인 인하죠. 그리고 중론이, 대부분의 중론이 원래는 빅스텝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0.25 베이비스텝으로 그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당장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대폭적인 이 고금리 상황이 저금리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0.25 오르든 조금 떨어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로 하는 이 물가 상승률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음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6%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5% 수준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추가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금리 상황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이 경기 침체 초기 진입하는 단계라는 거죠. 리세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진입해봤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일까요? 게다가 최대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들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그 목적물의 가치 변동이 클것이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 보세요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2012년 이후에 최저 상황인 거예요 전세가가 낮으면 결국 자기 자본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내 돈이 그 목적물의 60%, 70%의 자본을 대야 돼요 근데 지금 리세션 경기침체 초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내돈은 많이 들어가야 돼.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투자입니까? 이전에 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소득의 팽창 자 이런 호황기 때는 굳이 가치 변동이 크지 않아도 핵심 입지에 있다는 라 이유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호황이 아니라 침체로 가는 국면이다. 거래량이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나도 사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브랜드, 지금의 입지에 속지 마시고 차후의 브랜드, 차후의 상급 입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는. 앞으로 생길 것들에 기대를 거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 원칙을 두 가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최소화, 그리고 가치 변동이 큰 부동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몇안 되는 오히려 지금이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방향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몇안 되는 방향 중에 하나를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자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기회의 땅과 그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당장 좋은 자산을 갖고 싶어해요. 자, 근데 좋은 자산은 누구나 도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큰 돈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자 행세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입지도 바뀌고 그리고 브랜드도 바뀝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항상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연식, 신축이 그 시대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당장의 좋은 자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 지금 당장의 좋은 자산이 아닌 미래의 좋은 자산을 찾아내고 배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더큰 부, 더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분들은 시간 투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지금 당장 뭐 나와야 되고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는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리스크를 베팅하게 된다면 큰 수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하강, 경기 침체로 가는 초기 국면에서기존의내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추가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기존의 아파트보다 좀더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은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딱 입주권, 분양권. 이두 개만 생각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 잘 찾고 진입하는 거고 작은 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길이.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누구나 편하게 할수 있는 분양이에요. 분양. 분양권 분양 지금 여러분들이 큰 부, 미래의 부자가 될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지금 부자하면 강남아파트 살면 부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도 실제로 내면에 보면은 뭐 연봉이 그렇게 막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전부터 살았을 뿐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강남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강남이면 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남을 부자가 될수 있는 그 직행할 기회가 이제부터 시작돼요 이게 정말 몇십 년에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지금 23년부터 차후 25, 26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경기침체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분양의 경쟁률이 얼마 전까지는 또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졌었죠 다시 또 떨어질 겁니다 이제 분양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높을 거예요. 무조건이요. 강남 분양한단지 이제 20억입니다. 자, 그럼 과연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청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당첨되기 어려울까요? 자, 점수 있으신 분들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번 기회를 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권 분양권 중에 분양권 얘기를 할텐데 분양권 중에서 강남 강남 중에서도 어디에 기회가 펼쳐질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장 올해 서울 분양 예상 주요 단지입니다. 자, 보시면 청남동의 청남에 일반 분양 176개 예, 여기 위치 너무나 좋죠. 자, 지금 예상 분양가가 19, 20억인데 20억 제가 볼땐 넘어간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반포레미안 원펜타스 예, 이게 이제 263개 그리고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236개. 일반 분인분이 많지 않죠. 그리고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이게 497개. 그리고 방배동 DH방배. 이게 1686개. 이렇게 강남의 분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23년이고요. 자, 24년, 25년 줄줄이 강남의 분양을 기다리는 단지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근데 강남의 재건축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이 분양 행렬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주목해보고 어떻게 서든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분양가, 예상 분양가를 보면 같은 강남이긴 하지만 서초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방배의 분양가가 낮게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1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재상에는 이거보다 좀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16, 17억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분양 예상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싸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비싸다고 생각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와, 이제 뭐 20억이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얼마 전에 분양했던 단지 세 군데. 분천 주공 13억이에요. 옵션 포함하면 14억 넘어가고요. 장위 10억에 분양했습니다 옵션 포함하면 11억 넘어갑니다 마포 14억이에요 자, 근데 아까 말했던 이 강남의 주요 단지 중요한 단지들이 20억에 분양가가 나오면 뭐가 싼 거고 뭐가 기회일까요 자 방금은 23년에 분양예정 아파트들을 얘기 드렸습니다만 23년이 끝이 아닙니다 26년까지 서초 강남 송파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자 아까 23년 분양 예정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배동이 그래도 한 4억 이상 저렴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방배가 서초구 방배가 저 끝에 있고 아직 빌라촌도 많고 환경이 다른 이 서초 강남에 비해서 조금 빠지는 것 때문에 분양가가 지금 착한 것 뿐이지 나중에 방배동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방배동과 지금의 방배동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은 상권과 여러 빌라촌들이 결합되어 있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거주지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방배동이 될 겁니다. 왜냐?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끊임없이 분양이 있을 곳이기도 하고요. 그 분양들이 하나하나 되고 입주하면서 신규 아파트만 방배동에 거의 12,000세대가 군집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정비가 완료됐거나 예정된 지역들입니다. 자, 올해 23년에 분양하는 단지가 바로 예, 5구역인 예, DH방배 그리고 6구역에 있는 이 원페르라이두 개입니다. 이두 개가 돼 있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1600세대 넘게 일반 분양 물량이란 말이에요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 정도 분양 물량이 풀리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된다는 라 거예요 경쟁이 그만큼 좀 적게 확률상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방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개체수가 적었지만 이것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12000세대 정도 규모로 예, 아파트가 군집된다 지금 섹터를 보면 은 굉장히 그 오밀조밀하게 구역들이 뭉치면서 재건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이미 완료된 뭐 3구역 같은 경우 완료가 돼 있고 방배그랑자에도 완료가 돼 있죠 나머지는 진행 중인 거고 기존에도 천연적으로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상권이나 학군도 빠지지 않죠 일단은 4호선 에 연결이 되고 4호선에 그 이어서 올라가다 보면 위로는 용산, 밑으로는 과천 그렇죠? 그리고 7호선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강남 쪽에 청담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또 밑에 이 강남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2호선도 연결이 돼요. 지금 보는 구역들의 대부분이 이 교통 노선을 다 물고 있다. 예, 물고 있고요. 또이 외에도 예,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초와 또 방배 지역 서초동과 방배동 지역 원활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요. 이 서초대로와 연결돼서 이제 강남대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적으로 굉장히 편리해졌고 또이 서리풀 공원에 정보사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복합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좋아지는 지역이 되겠다 그리고 이 방배만의 호재는 아니고 사실 서초동의 큰 호재인데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강남이 다시 한번 또 가치가 바뀌는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서쪽편 서초편이 아파트 개체소도 적고 아파트 가격도 확실히 더 저렴했었죠. 근데 이 경고속도로 지하화되고 공원화되면 은이 서쪽의 그 가격 상승이 폭이 더클 거예요. 가치 변동이 더 크니까. 그래서 서쪽에 가장 끝에 위치한 게 방배동이니까. 그리고 방배동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군락을 이뤄서 주거벨트를 만들면서 만2천세대 신축이 만들어진다면 네노란또 강남의 주요 도시로 탈바꿈 되는 것이죠. 기존의 이 빌라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지 명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3구역부터 경남, 방배, 그랑자이까지 이게 다 표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아까 완료된 지역들 나오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이 형광펜 칠해진 데 보시면 돼요 당장 23년에 DH방배랑 레미안원페를라 네, 이게 분양예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거고요 또 중요한 입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 5구역 뒤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 이제 13구역이에요 이. 강배 폴리자이 이것도 2300 가구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얼마 지나면 분양을 하겠죠 그리고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괜찮고 에, 소규모 단지긴 하지만 에,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좀 괜찮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도 여러분들 프리미엄 주고 매입할 수 있죠 근데 합리적인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피주고 미리 이제 입주권을 사시려면 이들 지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주철거 하니까 강북의 뭐 좋은 지역의 금액과 별반 금액 차이가 안 나거든요. 프리미엄이 당연히 높지만 자, 그랬을 때 어, 앞으로 나올 일반 분양분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 입주권으로 보든 분양권으로 보든 방배가 괜찮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방배는 이 상권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서초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서축 편을 봤을 때 상권이 좀 괜찮은 자리죠. 보면 상권이 압도적으로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학원의 그 개수는 사실 좀 많지 않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개 이 원페를라 바로 위에 있네요 원페를라 이거 분양 예정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 뭐 20개 19개 이렇게 있습니다 d h 방법 위쪽 편 있고요 또 우측 편 있고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이 학군지는 좀 확장돼서 커질, 예, 학원과 커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어, 뭐니 뭐니도 여기는 이제 상권이 받쳐주면서 젊은 수들이 요 좋아할 만한, 좋아할 만한 자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돼서 전월세 살면서 또 동네 그 학군과 그리고 상권을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치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점에 방배동 얘기를 쭉 했죠 강남에 분양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자본이 되고 뭐 여유가 되신다면 강남에 있는 모든 단지들을 다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뭐가 분양하는지 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기회가 나올 거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미래 가치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또 대규모 단지들이 두 군데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시각을 바꿔서 봐야 돼요이 상승 호환기 때를 생각해서 그대로 반영해서 시장 진입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비싸고 구축이 돼버리는 아파트 보다 미래에 비싸질 아파트, 비싸질 입주권, 비싸질 분양권을 사는게 맞는 거예요 물론 지금과 같은 이안 좋은 시기에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하향기가 올 경우에 입주권 분양권 이라고 혼자 오르는 건 아니죠 같이 안 좋은 시절을 겪게 되겠지만 차후에 다시 상승 사이클로 바뀌게 되고 수요가 붙게 되면 회복률이 달라요. 수익률이 다릅니다. 훨씬 빨리 회복하고 훨씬 많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기존 아파트보다 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어떤 종목일까? 그리고 미래에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신축과 입지는 어디일까 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우면 할게 없어요 지금 뭐 기존 아파트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동네는 어떻고 저 동네는 어떻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기존 아파트를 지금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큰 수익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회복기 왔을 때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다른 놈이 더 많이 더 많이 가고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더 많이 가고 더 회복 빨리 될 그 부동산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지 5년, 10년 돼서 15년 차, 20년 차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라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분양권, 여러분들 10%, 20%의 계약금만 있으면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시대에올 때까지 최소 자본으로 가장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라이 전략 이거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레버리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자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살려서 5년 10년 뒤에 자산을 급팽창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의 자본도 없으시고 또 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무조건 이제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나 뭐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이런 분들은 입주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자 입주권도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진행된 데를 여러분들이 자본이 충분히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본이 없다면 이제 시작되는 부동산들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작은 자본으로 미래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내 걸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시간만 녹여주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녹여주면 큰 수익률과 빠른 가격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자본이 적다면 입주권 입주권이 될 예, 부동산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죠. 서울에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 모아타운 이런 새로운 정비 사업 방식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더 나가서 수도권까지 보면 일기 신도시들, 일기 예, 신도시들이 이제 재건축사에 그 시작될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뭐 분당이나 이런 지역 용적률 350만 주더라도 일반 분양 30%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건축이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자 우리 과거 생각해 보자고요 중밀도 고밀도 아파트들 재건축될 때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저 아파트는 높아서 재건축 안돼 그런 아파트들 다 지금 재건축 됐어요 뭐 개포고 여기에 있는 강동구고 다 재건축 됐습니다 원래 안 된다고 했던 자리들 다 됐어요 지금도 안 된다고 하실 건가요 계속? 그냥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시간 지나고 저게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실 건가요? 시대가 바뀌는 것을 제발 보시고 어해서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다다 돼있다고 안전하다고 기존 아파트들 60% 70% 내돈들어가면서 수익률이 지금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진입하는 바보같은 투자는 제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의 이 분양시장을 잘 노려봐서 분양권을 취하는게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외 1주택이나 다주택자분들은 이 입주권을 노리는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 입주권이 아니면 입주권이 될 부동산이라도 그래서 자본이 적으시면 적으실수록 여러분들이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여러가지 이론적인 부분이나 현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못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제가 일대일로다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콕콕 찍어서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좋을지까지 다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1억, 2억 정도만 있어도요 충분히 좋은 자리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요 이 제가 남기는 고정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에서 이것을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으로의 그 기회들, 명확한 기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 금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금리에 너무 집중하고 지금 당장에 매몰되지 마,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아닌 미래 에 투자하셔야지 그게 지금 옳은 방법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프라인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그 강의 모여있는 것들을 재생목록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람 부동산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